창세기 41장 읽어볼게요. 1절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2절 보니 아름답고 살진 일곱 밤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3절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밤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4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일곱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5절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6절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의 마른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7절 그 간은 일곱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8절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범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9절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10절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11절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12절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13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14절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름에 그들이 급히 그를 오게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15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 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이 푼다 하더라.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17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18절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가 나일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19절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당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20절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일곱 살진 소를 먹었으며 21절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22절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23절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의 말은 일곱 이삭이 나더니 24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일곱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주는 자가 없느니라. 25절 요셉이 바로에게 아래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26절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회우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회니 그 꿈은 하나라. 27절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는 7년 이요 동풍의 말라 속에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 흉년이니 28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29절 온 애국 땅에 일곱 해큰 풍년이 있겠고 30절 후에 일곱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국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31절 후에 든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32절 바로께서 꿈을 두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33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국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34절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일곱 해 풍년에 애국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35절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업에 쌓아두게 하소서. 36절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의 이말일곱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37절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38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오 하고. 39절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40절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41절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고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42절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43절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의 그를 태움의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44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45절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분나빠네 하라 하고 또 오니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46절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온 땅을 순찰하니 47절 일곱 회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이 많은지라 48절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공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에 공물을그 성읍 중에 쌓아 두매 49절 쌓아둔 곡식이 받아 모래 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하니 없음이었더라 50절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곧 오니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아스나시 그에게서 낳은지라. 51절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무나스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52절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53절 애굽 땅에 일곱 해 풍년이 그치고. 54절 요셉의 말과 같이 일곱 해 흉년이 들기 시작함에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55절 애굽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하니라 56절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의 기근이 심하며 57절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